정말 어, 이거 없더군요. 프로젝트가 아닌데 그냥 <웃음> 안 사면 지옥 간답니다. 말이... <웃음> 죄송합니다. 말이 안 돼요.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산 꿈꾸는 가사를 훌친 남자 떡상남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역대까지 제가 만나본 역대급 <웃음> 사기 아이쇼 코인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영화 포스터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고... 박영하 박용화... 배우님의 작품 작전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고 개미들은 어떻게 죽는지 잘 보여준 영화를 생각하긴 하는데요. 저녁에서 명대사가 하나 지켜긴 납니다. 바닥인 줄 알고 사는 놈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겁니다. 개미들이 작전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게 바닥을 치게 되고 그게 바닥이 아니었고 알고 보니 또한 지하실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영화 포스터는 꾼입니다 여기서도 명대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되거든 요 그게, 어, 사람의 의심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잘 바뀔 수 있는지에 관해서 철학이 있는 부분이라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명대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기꾼들을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만났을 거고 봤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기 아이시콘 IC 시작해서부터 ICO를 어떻게 제대로 판별하는지 관해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본 코인 중총세 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 익숙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첫번째는 디세스코인, 두번째는 삼성코인, 세번째는 돈스코이호에 관련된 신의 골드코인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코인 이게 참 어... 제가 참 어의 어이 중에 어이가 없는 코인이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블록체인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접식사이트가 이대로 있다는 거고 거래도 실제로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이거 없더군요 정, 정말 종교 갈 때까지 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팀이 더 그런데 아니 가롯유다도 있고 예수님의 낙당나기도 있고 요한계시록슨 요한도 있고 헤롯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프로젝트가 아닌데 그냥 <웃음> 장난질 중에 장난질인데도 투자한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기독교인들 부디 이걸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쓴게 아니라 백서를 정확하게 발췌하게된 겁니다 If you don't immediately buy Jesus coin after reading this white paper, you're going to hell 안 사면 지옥간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인마켓캡에 보시게 된다면 실제로 이만큼의 많은 Jesus 코인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 총 토큰 중에 이만큼 거의 한 98%가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소스코드까지 이렇게 버저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 안 되긴 해요. 5 3 b t c 면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다는 게 저는 놀라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인은 건이형의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삼성 측에서는 블록체인에서 어떤 개발도 하지 않겠고 아마 토큰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 아티콘 코인인데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삼성 아틱은 이제 iot나 생활용 모듈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입니다 그게 삼성 거고 미국에 따로 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미츠 사건이랑 이제 서미츠는 이제 이것도 비슷합니다 삼성을 6층에서 광고를 많이 해서 삼성 코인이 알려진 게서밋츠 코인인데 삼성은 언론을 토대로 퍼블릭 체인 개발 의사가 당장 없고 ICO도 계획이 없다고 삼성은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티코인이 삼성 토큰이라고 광고를 하게 되고 ICO를 진행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게 된 것이 이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제가 밑에 링크를 걸어 뒀으니까 여러분께 들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티코인 쳐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아티코인의 사이트인데 보시다시피 블록체인이 전혀 필요치 않는 암호화폐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산업입니다. 삼성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굳이 블록체인 이름을 갖다 붙여서 IC로 진행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네이버 측에도 모르는 네이버 코인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겠죠. 저는 이제 실제 뉴스 기사 그리고 오픈 카톡방을 발췌한 건데 삼성 코인이 있고 채굴 그러니까 삼성이 채굴 한답니다. POK에서 컴퓨터를 켜기만 채굴된 용량이 작아서 채굴된 방식 앞으로 모든 삼성전자제품에 사용될 것입니다 말이.. <웃음> 죄송합니다 말이 안돼요 딱 봐도, 뭐, 미국 연방 색 최초 ICO 허가 넘버원 no. 확인 가능. 미국은 지금 ICO 불법입니다. 그리고, 미국 거래소 허가 승인 및 은행 연동, 세계 최초 직접 연동.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리플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삼성 이기 한다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상장 6월 말, 없었습니다. 상장 예상가 천원천 오백 원. 뉴욕 증시, 자, 증시, 증권 시장에서 지금 9월 달에도 BTF가, 비트코인 ETF 조차도 승인이 안 떨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광고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더너무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투자 방법인데 투자금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사기입니다. 사기 소개시켜줍니 명확한 다단계죠. 토큰을 왜 소개를 해줍니까? 투자하고 싶은 면 투자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대망의 세 번째 요즘 한창 핫한 거죠. 저는 여기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골드코인을 뭐 여러분께서 정말 잘 아실 테지만 다시 한번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해운 건설업체인 신일그룹은 4월 9일날에 I c o 를 진행하게 됩니다. 돈스코의 국제거래소를 세운 후거기 돈스코에 있는 금계를 담보를 해서 I c o 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150조가 있는데 뭐하러 I c o 를 진행하는지 도저히 모르겠고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 토큰 거래소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거든요. 일단 전형적인 그 뭐랄까 신규 거래소 이런 식의 회원 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회원 가입하면 이만큼 줄거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인센티브 줄게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일단 해운 건설업체가 갑자기? 전 이거부터 띵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발견한 사기 증거 및 정황은 6가지입니다. 일단 그 많은 금을 실을 수 없습니다. 150조의 금괴가 되려면 하나의 배가 실으면 그냥 출발하자마자 1900, 제가 알게는 19, 10, 10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배였는데 그 많은 금괴를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인양 허가서 조차도 지금 없습니다. 인양이 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 조차 없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오랫동안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유물들은 국가적인 재산이 됩니다. 담보로 이걸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네 번째 국제거래선 올해 1월에 연 거래소입니다 사업 등록 증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5번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 개발 혹은 r&d 조차도 없습니다 아니 회원 업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여섯 번째 백서도 당연히 없고 소스 코드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오브 사기 코인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포착된 거는 이제 여기 보시게 된다면 회원가입은 이곳에서 하게 되고 추천 아이디는 이렇게 누르십시오 뭐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뭐뭐 뭐, 말도 안됩니다 여기 딱보시기010 2400 6611 이거 명백한 다단계죠 뭐좀 연배 있으신 분은 딱 감이 오실까 생각합니다 포스트잇도 보게 되면 딱 돈스코이호 밖에 안보이죠 더 이상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돈스코이 거래소는 지금 싱가포르 신일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쪽에서 싱가포르 신일그룹은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발뺌을 빼고 있죠 사실 그냥 사기를 쳤는데 동마뱀의 꼬리자르지 지금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역대급 사기 아이시코인에서 알아봤는데 뭐 다른 사기코인을 알아봐달라 이렇게 요청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떡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